오늘은 이, 이 바지를 고칠 건데요. 맨날 바지는 고쳤었잖아요. 근데 제일 많이 들어오는 바지가 이런 상태일 때 허리가 빠졌을 때 여러분 전체적으로 다 크잖아요. 옷이. 허리는 음. 2인치를 줄일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참작을 하기 위해서 1인치 정도 꼽아놨습니다. 재방할 때에 이 부분은 참작을 하기 위해서 허리는 2인치를 줄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벨트고르도 옮겨야 되겠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옮겨주고 2인치 옮겨도 주머니 사이는 없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또 여기까지 줄여버리면 안 되죠 그런, 바지는. 그런 바지일 경우에는 여기까지 뜯어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리만 해가지고 여기이까지 해서 줄여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노을죠 이게 지금 다나와진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지금 노을이 져 있잖아요 노을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남아서 그런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된 것을 세탁소에서 아니 뭐 다른 데서 줄여가지고 이렇게 와서 저희 집에 와서 큰 거울이 있거든요 큰 거울 앞에서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면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뒤에서 허리에서 이렇게 뜯어고 안쪽으로만 뜯는 거예요 안쪽으로 이 왓기 쪽으로 밖으로 뜯으면은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쪽으로만 해서 줄이면은 금방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재단할때게 허리선하고 엉덩이하고 곡살될때 어떻게 되는가 하고 미사거리 그 뒷판이 이렇게 쭉 뻗어 나오잖아요 이렇게 끝바닥처럼 세물로쭉 나왔을 때이 부분을 얼마나 줘야만이 여기가 제대로 떨어지는가 이거 이제 남는 거예요 이건 그 지금 이거 천한내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림으로 설명을 했고요 옷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림을 봤었고요 제가 하는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하는 설명을 안 듣고 대충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나중에 옷을 만들었잖아요.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할때그 설명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해를. 모든 옷은 이 재봉선을 잡았을 때 4개가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이게 정석이에요. 근데 배도 나온 사람, 엉덩이 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다 그레이딩 에서다 패턴을 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판은 거의 하나 가지고 세 사이즈를 씁니다. 쓸데게. 그레이딩 안 하고. 그 다음에는 또큰 걸로. 그래서, 지금 요것은 한 사이즈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 사이즈가 몇인가 보겠습니다. 36, 37이네요. 37이면 굉장히 크잖아요. 이게 37이고, 항상 이한때는 한번 기억을 해두기 위해서, 40, 41. 지금 41이잖아요. 이걸 기억해놔야 됩니다. 41. 그래가지고, 뜯을 때게요. 이쪽에서 이렇게 뜯고요. 일단 뜯어요. 이렇게. 사거리까지 다 뜯습니다. 근데 다 뜯을 때게, 여기까지 뜯어버리면 안 돼요. 이 지퍼 부분 있잖아. 요 지퍼 끝나는데. 여기까지 뜯어버리면 나중에 여기 하기가 일을 못 합니다. 노루발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시접이 덮인 양만큼만,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뜯습니다. 여기를 뜯는 거예요. 내가 뜯는 건 아니고, 여기 여긴 뜯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또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재봉선 쫙 뜯고, 통을 좀 줄여달라고 해서 통을 한 반인치 정도 줄일 겁니다. 통이 7인치 반인데, 7인치로 해달라고. 그리고는 뜯어 놓고 나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정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뜯겠습니다. 뜯을 때는요, 제가 뜯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뜯는 방법을. 아니, 표시했잖아요? 참작을 하기 위해서 그어놓니다 밖에다 이렇게 그어놓면 켜야지. 근데, 이거는 참작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부터 순서대로 뜯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뒤집어서. 안쪽. 보통 여기 불리에서저 같은 경우는 한 1인치 반 정도, 이 정도 줄인다. 그럼 한쪽으로 줄입니다. 한쪽 안쪽으로. 근데 2인치가 넘어가면은 한쪽으로 줄이기 좀 힘들어요. 2인치 반 정도는 여기서 재단할 때, 요령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일을 하면서 설명해야 될것 같고요. 그,을 빼내고, 여기를 다가왔습니다. 터진 부구나 그래서 이만큼, 지금 허리가 이게 완성선이에요. 음. 완성선 착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지금 줄이는데, 보면은, 지금 이렇게 크잖아요, 지금. 지금 이걸 지금 줄이는 방법만 알면은 아주 이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자세히 보시고 집에서 고쳐가지고 서방님 옷들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발음이 좀 전라도 사투리를 좀 써서요. 안 쓴다고 쓰는데도 그러는 여기 를 재단하는데 허리가 40이었잖아요 허리가 4 40, 0이에 엉덩이 40이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제가 딱막게졌어요4 0 나오잖아요 네딱 예, 땡기면 지금 얘가 안 땡겨져서 그래요 이렇게 놓고 이 선은 무시를 했는데요 이 선도 무시를하고 여기서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힙이 밑에가 접어옵니다. 여기를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 때게, 사선을, 이 선은 참작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완성선입니다. 이게 완성선이었어요. 매히 힙은 크고, 허리도 크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타이트하게, 엉덩이에 타이트하게 딱 나오는 거같요 여기 선에서, 여기에서, 여기에서는 지금 몇 인치입니까? 1인치 반을 쳐내는데, 여거는 8분의 5만 차입니다 여기서 줄인다고 그래고 이렇게 줄여나고 나중에 밑시 땡겨가지고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양하고, 이 양하고, 오늘 똑같이, 같이 직 짓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성 유병도 뭐 지금 허리에서 허리가 2인치를줄고2인치하는 쪽이 되니까 허리에서 허리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맞는 분 맞습니다 하루 그래서 그래 보겠습니다 이상해에서 혹시 일을 하다가 옥내 옷이 오른둥둥이잖아요 옥내가 이렇게 큰 사람 그런 사람은 잘될때 이런 식으로 되이 사람은 정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일지선으로 나가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이 옷은 밑이 길지가 않아요 지금 5인치 정도인데 약간만 쳐내줄 건데 그래서 4인치 반 정도 타이트하게 것을 좋아해서 그래서 이 복선은 이엉봉이선이잖아요 많이 돌아간 쪽이 이엉봉이은 항상 여기 앞쪽 저는 혼자 하면 은 그리지도 않고 그냥 가이질를 해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이 곡선이 엉덩이 밑에 사타구니 있는 데 있잖아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곡선이 잘돌아가서 양이 많아야만 거기가 안 쌓이지 거기 남잖아요 남고 여기가 기울이잖아요 이거. 밑에가 그냥 뭐 아이들 걸레 하나 착한 것 같이 기저귀 하나 참기까지 그렇게 되고 이걸 잘랐는데요 너무 두꺼운데 가위로 막 이렇게 잘라보면 이게 쇠가 그냥 쇠예요 이게 두꺼운뭐 강철쇠 이런 거 아닙니다 잘못은휘어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보고 뜯어서 만큼 이렇게 거기에 있는 십박을 띄지 않으려고 제가 무슨 마이크를 차고 하면은 조용히 잘 들리는데 무슨 마이크를 차는 굉장히 부담감이옵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계속 일하고 을 있습니다 전지학이한시간 만에 2시간 가는데 오늘 쳐다봐요 그래서 타임길이 하나 있으면 타임길을 갖다 놓고 그러면 음. 어찌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다 했네 벌써 재단에서 업어치에서 받기만 하면 돼요 넓게 허리 사이즈는 표시를 해 놨기 때문에 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해도 되잖아요 허벅지 양이 많으니까 여기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뭐예요 사이즈가 원 사이즈가 이길 거예요. 원래 박혔는데, 이게, 4인치도 줄여달라고 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이거는 줄인다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가버리면, 얘가 지금, 몸수선이동 얘가 지금 몸수선이 같은데. 몸수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면은, 지금 원단이 저쪽에 지금 잘안 나오는데, 아까 땡겨보고습니다 카메라에 잘안 나와서. 음. 이제 카메라에 잘 나옵니다. 너무 위로 올라오네 저쪽 카메라에 잘 보이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처음에 나올 때게 적게 나와서 여기까지는 그대로 올라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거의 그 선대요 선에서 4분의 1만 여기 완성선에서 4분의 1만 들어가 겠어요 단지 줄여야 되겠죠 여기 계단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에서 조금만 더 치고 돌 치고 하면은 옷이 이집 너무 길기 때문에 천혜 주겠습니다 이되 지금 빼야 되겠죠? 지금 얼마 쳐내는 겁니까? 한1 인치 정도 쳐내는 거죠 지금. 1인치 쳐주면은 많이 쳐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뒤니까. 좀더 크다고 그래갖고 더쳐부으면 나중에 이제 땡겨서 못 밀고. 조금 더 쳐도, 이게 좀 굉장히 많잖아요, 여유 양이. 여유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1cm만 놓고, 이게 지금, 천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약간 튀어나 배가, 약간 튀어나왔죠. 재단을 오래 하다 보면, 딱 보면은 금방 합니다. 딱 가지 말고요. 항상 일쪽에 왔을 때, 가위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지나가야 돼. 생각도 막안 하고, 하다 보면은, 아차! 때는 늦었습니다. 가위 지나가까 본인 옷 같으면 괜찮지만은, 손님 옷은 어떻게 할살니야 되겠네. 골치 없으면. 저는 지금까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만. 뭐 어떻게 또 실수를 다 하고 나면은, 뭐, 컴프라치가 되더라고요. 컴프라치가 아니고, 컴프라치. 명언하죠. 미시 긴거 한번 봐야 될줄 아는. 음, 이 앞판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미시 그렇게,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하는데 지금 이게 푹 튀어 나왔으니 이렇게. 참 목달해서요. 이게 절대 움직이면 안됩니다 지금 원선이 이선에서 4인치를 줄여줘야겠습니다 이게. 지금 많이 쳐내면 안됩니다 뒷판이 처리. 이게 지금 앞판을 보면은 앞판은 앞판은, 앞판은 크지가 않습니다 앞판이 여기가 크지가 않아요 노을이 지는 것은 뒷판에서 노을이 지고 이게 지금 뒷판에서 이렇게 노을이 크기 때문에 노을이 이렇게 지는 거예요 이렇게 뒷판에 남아서 아까 이제 그걸 채워내놔서 괜찮을 겁니다 그럼 이건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도 될것 같아요 저 부분만 위에는 안도 됩니다 지 이런, 그냥, 이런, 그냥,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디판이좀 적잖아요. 디판이 지금 보입니까? 이렇게 보면은, 났을 때, 보면 앞판이 좀 적어요.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잘라냈으니까, 그쪽을 6인치 정도로 잘라내고 그랬으니까,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정바이시잖아요, 정바이에서. 이건 비바이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비바이에서. 그럼 여기서 한 번에 잡고, 이렇게 잡고, 쫙 시작해서 쫙 박습니다. 쫙박가지고다른비 하면서 쫙 한번 다려가지고, 쫙 다려주면은 그대로 있습니다. 나중에 드라이어 갖다 나와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오버로 붙여가지고 와서, 치고 와서 다른데 박는 것은 안 해도 되니까, 박아 가지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로아되는 네로마, 네로마, 네로마옷도 괜찮더라고요. 여기서 광고가 하나 들어와주면 좀더 좋겠죠. 레노마. 미노마. 미노마. <웃음> 지금 한명씩싹 박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흑한이 들어가 있잖아요. 뒷타에가이 앞판에가. 이게 뭐지 이로 생기면 됩니다. 달리면서. 뒤판을 할 때는요. 뒤판은 항상 늘려줘야 됩니다. 널리지 않으면은 다지 입었을때 다지가 엉덩이 쪽으로 기어들어가요 다 당겨주고 잘 맞았잖아요 여기다 고리만 달면 되겠습니다 여기 오면은 일자로 땅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약간 힘이 다 됐잖아요 그러 여기서 일자로 여기서 에 일자로 안고 올라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신호를 잡고 다 꾸며준 거예이 가정 미식으로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이 요령만 마면해배단하는게 어렵기 때문에 요령을 어떻게 해야 되 이 허벅지 천떡이에요천열떡에이 허벅지 천열댁에 이 허벅지 천에 1인치 이상 쳐내보면 1인치 뭐 굉장히 많습니다 한 반인치 정도만 쳐내보고 너무 좀 그래도 납니다 그러면은 1인치 치십시오 스쿠쳐 가지고 뒤판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다 박아왔습니다 여기도 스크기도다봤고요윗단도다떴고요 금영실로 떼야 되는데, 실 바꾸기 심해서 그냥 이렇게 괜찮네. <놀람> 이렇게. 이기 전에 이렇게 한번 바르면 되겠습니다. <놀람> 여기 밑에만. 개봉도 <놀람> 바르고요. <더 마른> <놀람> 이렇게 여기서. 이게 바지를 고쳤으면, 이 다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잡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놓고 손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반대편 재봉선이 어딘가를 봐야 됩니다. 이거 딱맞니다 아, 네, 저 같은 경우는 대충 말려갖고 하는데 그럼 저 그럼 안안됩니다홍진선이 맞아야 되겠죠. 이엔스 유엔스 먹는 건 안되면 알수있습다 그러면 감회앞 먼저 가려주고 여기로 면 퀴즈머리에 비고요 손바닥을 바닥에서 손바닥으로 밑에 있는 온단을딱 꺼내줍니다. 가끔은 밀어내줘야 돼요. 겹치니까, 겹치면 안 되잖아요. 아마 이 옷은 잘 나왔다고 보거돼요 곡선이 기가 막히게 나왔거든요. 사람은 엉덩이하고 똑같으니까. 어, 또, 특히, 가지, 신반지는 그 곡선만 스스로 만들어주면서, 티이 없는 사람도 힙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여이 없습니다. 아, 힙이 는어서다 써내주는 거예요? 가정용 다리미들은 스틱이 나오잖아요 근데 너무 열을 세게 해가지고 한 번에 딱비면또타져버리니까 항상 일을 다, 다리미를 해가지고 이 일을 할 때는요 먼저 다른 곳을 한번 다려봅니다 잘라낸 자, 제라의 원단을 한번 이렇게 한번 개보고그고 해야 돼. 그래야 그 원단이 여유가 없가지고큰무치야요아요 너무 <웃음> <로봇이> 되니까. <웃음> 한아보면 빼도 이거 마크 무단장 피드마크 무단장이면 베르하드 사투리입 지금 이렇게 합해지잖아요. 이렇게 여유를. 거 손바닥을. 손바닥을 위로 올리고 위 피치. 온단이 필수지 않겠 그대로 잡고 이렇게 놓으면서. 나는 저는 손님이 오시면 고치기 전에 입어보고요 고치고 나서 입어보고 가시요 그래야 돼요 그냥 바쁘다고 들고 갔잖아요 집에 가서 보고는 여기가 안 맞네 저기가 안 맞네 손모이하고 둘이 이제 소딱소딱 해갖고 다시 거치러 옵니다. 그리고 또큰 거미에서 보면 또 괜찮아요. 이 네, 그런 것도 유어댕이니까, 저손이 오시면은 항상 입어보라고 하십시오. 옷을 입고, 거울 앞에 딱 서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손이 얼굴이 밝다 화나다 그러면 무조건 잘나온 겁니다 마음에 든다는 얘기죠 입었는데 얼굴 표정이 이상해요 그럼 고친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차 싶잖아요 근데 딱 거쳐가지고 웃고 뭐, 그러면 기분도 좋고, 일도 잘 되고. 조금만은, 선풍기는 오른쪽에다 놔두면 좋습니다 다된것 같은데요 그러는 그대로 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적거나 크거나 3 5만 34반 여기 아까 휩싸기가 40이 조금 다녀왔죠. 여기 몇 년간 여유 있으면 좋습니다. 좀큰 듯한데 자연스럽게 괜찮아요 <놀람> 여기 지금 촬영 중이라 촬영을 하고 있어요 휴면 없으니까 우리부터 지금 메인 촬영학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정도 그러시면 항상 왼쪽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서 어떤 것을 누구보다 왼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인생이 하나 빼놓을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들고 있는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쯤에서 한다, 캡처를 안 해내야 돼.